짧은데 내려쳤다. 네. 그러면? 네. 아, 빛이 나온다? 네. 참 신통방통한데, 요게. 요게 이름이 뭡니까? 아레나톨리라는 자동 나름 커트예요. 자, 오늘 경부 의성에 또 한국농산TV가 새벽에 6시에 네. 떴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은 이게 뭐죠? 예측이 아닙니까? 예. 오늘 어떤 걸 소개시키려고 이거 가져나오신 겁니까? 아 어, 자동 나일론 커터에 음. 대해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서 왔습니다. 음. 들어가는 건그 톱날이나 칼날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쓰시는데 네. 이거는 이제 줄을 사용하여 이제 그 풀을 제거하는 거예요. 톱날형 줄. 톱날 같이 요래요래 깍그리에 요래요래 매리 하잖아. 도돌도돌 하다아 톱날 그치 생각이 나요 참 신통방통한데 요게. 요게 이름이 뭡니까 아레나톨리란 자동 나이 커트에요 아레나톨리 예예. 예. 아레나톨리 예. 이게 이태리어 말 같은데 예 맞아요 우리는 칼날은 잘안 써요 왜안선으로 가마 칼날은 이는 하마 돌 같은 거 한번 친다던가 나무 같은 거 혹시 때리마 이게 나무가 잘리지고. 그래, 그러니 문제점이 있어요. 줄만 땅에 대면 돼. 아... 줄만 들어요, 들어 응. 들어 가지고 해도 이게 늦게 결과적으로 비나 노마 마당 실어 나는 그때 깨끗해. 바닥하고 거의 1cm 정도 높이에 다 지금 깨끗하게 잘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칼날은 어... 이래 빌 수가 없어. 딱 붙여 가지고 모비 이거는. 이거 찢어 나는 그냥 이렇게 뜯겨져 응. 있지 않습니까? 칼날 어... 은 아예 안 써. 어, 어 그러고 위험해서. 어 위험도 하지만 일도 3분의 1백 요거 예를 들어가 천백 하면은 그거는 저자배 칼날은 한 칠백 평, 육십백 평빼은 뭐해? 왜요? 칼날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돌것들거때를 뽑아, 요 야단나, 그렇지 말은 마이바터지고하지말 이거는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염려는 없어요. 칼날은 많이 느리고 이거는 그냥 마당 시들시기 때문에 그러고 돌 같은 데서 가도 아무 그것도 없고 그냥 그 빨리 해요. 이건 또 가려야 안 되나? 이거는 갈거 없고 그냥 요기 치마는 나와 자동으로. 짧은데 내려섰다. 네. 그러면 네. 아그이지 나온다. 네. 네. 자동으로 나와 때리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날개가 있어요. 이게. 이 날개가 이태리에서 이제 특허 받은 날개인데요. 이게 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노어 홀이 많이 딸가요. 어. 달아서 좀 뭐라 까 변형이 많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또 쉽게 또 끈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한쪽으로 이제 이게 날개가 없으면 예. 이쪽에서 힘을 많이 받아요. 터출하는이 예. 구멍에서.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물체하고 부딪히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가 열이 나가 딱 끊어져 버려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끊어지면서 이 줄이 안쪽으로 어 가버려요. 들어 아. 가버리면 음. 다 분해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더 갔다, 이렇게 들어 갔지 않습니까? 아, 없어졌네? 자, 더 갔으면은 여기 여, 옆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빼면은 분리가 돼요. 아. 이 톱날형 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감으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엉켜버려요. 그래서 한 2m 전후만 딱 해가지고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자칼날은 실질적으로 물체에, 강한 물체에 한번 부딪히면 찢어지거나 휘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바란스가 깨져요. 예.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앞에 저 대가 많이 저 흔들려요, 이게. 어. 진동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돌멩이에 마주쳐서 좀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너무 적으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건데 한번 사용해서 손상 났는 칼날은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어. 예초기 쓰다 보면 두려운 게 뭐냐면 혹시 이 풀숲 사이에 뭐가 있을지 몰라갖고 이게 좀 겁이 나요. 뭐 돌이 튈지 뭐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 아르나톨리는 네. 그게 전혀 없네요. 없어요. 아, 네. 그뭐 그럼... 유리병이 있다 깨도 때려도 유리병 안 깨져요. 아, 유리병은 안 깨져요. 야, 안 깨져. 그래, 아 그래 이게 좋아요. 이 제품은 좋은 게 뭐가 좋은가 하면 앞에 여기가 잘안 딸고요. 여기가. 아, 여기가 안 딸린다. 어, 어, 어. 타 제품 이 하면 이게 훨씬 더 딸거. 아, 이게 안 딴다. 예. 나도 타 제품도 많이 써 봤어요. 이거 나오기 전에는. 네네. 줄이 어떨까 하면 자꾸 이래 쓰면 딸 거가 없어져 있다는데 음. 그 약한 거는 자꾸 뚝뚝 떨어져요 이 구멍이 굉장히 커요 이 여여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크기 아, 때문에 구멍이 크다. 야 크기 때문에 한4 m m 정도 돼도 이 안에 들어가요 아. 음. 그래 그리, 그리 딴 거는 그못 들어가 보통 이제 저~ 내 초기마다 이제 여기 홀 구멍이 있어요 이게. 예, 예. 이쪽에 있는 것도 있고, 옆으로도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건 이쪽으로 이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체를. 네. 그렇게 하고, 이게 나사를 푸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풀면은 잠기는 거예요. 어, 이게 반대 방향이네요? 예, 음. 예. 요, 지금, 보이시는 게 하살표잖아요. 네네. 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 맞추시면 이게 줄을 네. 한발 정도, 네. 그러니까 한 1.5m, 2m 정도를 네. 가지고 자릅니다. 자, 구멍으로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네요? 예. 오. 끈을 중간으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줄 길이 똑같이 해서? 예. 그리고 나서 감습니다. 반대로 감으려고 해도 안 감기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감기게 돼 있어요, 이게. 아. 바닥을 한번 내리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요. 아. 근데 혹시나 안 풀리면은 본인이 한번 정도는 당겨주셔야 돼요. 음. 여날 안에서 감겨있는 게 저희끼리 이렇게 저 뭉쳐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정도는 당겨주셔야 돼요. 596? F1. F1. 큰거고? 예, 네, 예 작은거는 상구력에 보호한 음. 이거는 모든 기종에 네. 다 사용하시면 되고 네. 이거는 한 4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제품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이 예초기 할때좀 네. 두려움 없이 또 네. 신속하고 네. 인건비 줄이면서 또 네. 건강까지 생각하는 이아레나톨리 네. 네. 네. 오늘 알아봤는데 한번 예초기에 사용하실 기회가, 기회가 생기신다면 한번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Yeah. 네. Sure. 대한민국 농부들이 건강하고 부자적는 그네까지 한국농산산 t v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